오늘은 신안 암태도 승봉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태도는 돌이 많고 바위가 병풍처럼 섬을 둘러싸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암태 면사무소에 주차를 하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이곳 노만사 입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기사님 아주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암태도 승봉산 코스는 수곡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노만산, 마울바위 오리바위, 마당바위, 큰봉산, 수곡임도를 건너 승봉산 정상을 찍고요 삼거리, 면사부서 방향으로 하산하여 공영주차장까지 대략 7km 4시간 정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아주 전부의지가 빠져버렸네요 아주. 노만사 입구에는 수정이 꽤나 오래된 듯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노만사는 암패면 수걱리에 잘 잡고 있습니다 네, 1873년 창황화상이 대응상 분회를 설립했으며 당시에는 초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소원 성취석이라는데요 무리의 네, 돌을 들어올리면 어느정도 손이 이루어지고요 가슴팍이 돌을 들어올리면 손의 절반이 이루어지며 머리 위로 힘껏 돌을 들어올리면 온갖 손이 이루어집니다 대응전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북바위랍니다. 거북바위 전보이십니까오 와불바위라는데요. 갑자기 붉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승봉산 오리바위인데요. 다도해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마치 오리와 같아서 오리바위라고 하며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네, 좌측에 또 마당바위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당바위 왔는데요. 어이고왜 나무들과 하트가 됩니까?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다도회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시다보면 마당바위 표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임도길 계속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실력의 계절. 싱그러플랜냄새를 맡으면서요, 아름다운 수석길 가리니까, 아, 좋습니다, 진짜. 완전히 경사진 내리막길인데요. 저 멀리 이제 순봉상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제. 경사길 좀 내려오니까요, 아우, 시야가 확트는 아주 멋진 전망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또완전히 아주 부처선 군락지네요, 이것도. 한참을 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산스페레 나무 터널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공리 인도를 만났습니다. 승봉산 등산로 안내판도 아, 붙어있네요. 아 승봉산 등산로 그것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개나무 열매가 열렸는데요 잎은 방구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떡을 쌓는데 사용한다고 하죠 이야 아,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전망 지금까지 올라온 분위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에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가 좀 나타났습니다. 아 한번 뒤로 왔더니 어째 여기가 정상 같습니까?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 아이고,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기 힘든 데는요, 철계단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 한 데는 아무 지역이 없네요, 진짜. 가해에서 자라는 해송인데요 대단합니다. 뒤돌아보는 조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끔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상에서또 얼마나 멀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섬무사 정상에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섬3 3 0 0개에섬 예, 중에서요 3분의 1이 신안 다도 해상에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이사비슷 낚시를 나타났는데요그리게 크게 운 것에 지않지 않은 것지 않은 것에 대해 다녀오지 않은 것다 마음 지상이 아주 대해 다녀오지 않에다 네, 벤츠가 여기어지고요 다도해와 천사대교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여유로운 등로를 따라서 자은하게또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천사대교와요, 아주 섬에 잡힌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면섬들이 섬이 아닌 섬이 되고 육지가 많이 좀 실현되고 있죠. 아, 저희들은 면사무소로 내려갑니다. 거리 수확이 끝나고 거리대라고 해서 그걸 뚫고 있는가 봐요. 또 면사무소 방향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 뿌리가요? 어, 뱀그또 아래 튼 것처럼 풀고 있습니다. 중학교 방이라고 내려가셔야 됩니다.